이 안녕하십니까 자, 카티아 이케이션그 수식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1강에서는 그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카티아 그 gsd 에 있는 커브 프롬 이퀘이션 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고을 좀 확장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카티아에서 이 삼각함수 있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그 다음에 탄젠트함수를 그쵸?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확장이 되면 이제 그뭐 스프링이라든지 그쵸? 와선 있죠. 헬릭스라든지 그런 평면상에 구현되는 스프링, 스파이어 있죠. 그런 부분들도 확장이 됩니다. 자 그렇게 확장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거 있죠. 이런 웨이브 와셔라는지 또는 이 사이클로이드 기어링 있죠. 뭐 이런 거 이런 치형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어, 계산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호도법에 어,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뭐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개념만 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 흔히 도로 표현하죠. 이렇게 1도, 동그라미 붙여가지고 미참자, 동그라미 붙여가지고 뭐 1도, 10도, 100도 뭐 이런 식으로 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걸 흔히 이제 뭐 디그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 근데 그런 겁니다. 어... 호도법이란게 뭐냐? 이 라디안이라고 럽니다만 호정. 각도랑 선, 이 각도죠. 각도인데 세타, 우리 흔히 세타고 표현합니다만. 각도죠? 단위가 뭐죠? 디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인함수라든지 코사인함수 같은 게 어떻습니까? 결국은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의 어떤 거리죠?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은 호도법이랑선 이 각도와 이 호의 길이 있죠? 각도를 호의 길이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호도법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본적인 호도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겁니다. 원을 생각해 보죠. 원의 반지름이, 이 반지름이 1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반지름이 1이고, 이 호의 길이도 1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각각 1, 같이 되는 순간 있죠? 같게 되는 순간의 각도 값을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각도 단위를 길이 단위로 표현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이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파이란 선 뭐냐 이 지름 있죠 이 지름 이 원의 지름과 원둘레 있죠 원둘레 우리가 영어로 어, circumference 또는 어, 한문으로 하면 원주가 되겠습니다 원주 결국원 지름분의 원주 원둘레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러 파일을 이제 원주율이라고 그러죠. 그니까 직경, 지름과 이 원주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단위원,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단위원을 생각했을 때, 이원 둘레의 절반, 우리가 죠 그렇죠? 3.1415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결국은, 이, 그렇죠? 파이라는 것은 지름 분의 원둘레 입니다 지름 분의 원둘레 원주라 되겠죠 원주. 이걸 좀펴내놓면 절반으로 딱 절반만 생각해보죠 결국 어떻게 되죠 2분의 지름 2분의 원주가 되는거고 2, 2 없어지면 요게 결국은 반지름이죠 기게 반원주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반지름 분의 반원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지름을 기본 단위 1로 생각해보면 결국은 반지름 1이니까 파이가 뭐가 된 거죠? 반원주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반지름 1일 때, 요 반원주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로 표현한다? 각도로 표현하면 180도 되지만은,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 값이 얼마나 나온다? 이원둘레가 3.1415가 나오는 겁니다. 카티아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일 유하시고요. 파트, 들어오죠? 어, 센터를 하나 만들죠. 그런 다음에 원 가지고요 센터 잡고요 서포트 잡고 반지름을 1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80도 딱 반원만 그려보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반원이 되는 거죠 그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커스터마이저에서요 아크에서 길이하고 반지름을 두 개를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요거 한번 찍어보시죠 그러면 반지름 1일 때요 원둘레 있죠 원둘레 얼마라는 입니까 3.142로 반 올림 하다 보니까 3.14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결국은 비율이죠, 비율. 이건 단위가 없는 겁니다. 그쵸? 이 파이라는 거 있죠? 파이라는 것은 단위가 없어요. 미리미리 단위도 아니고, 도 단위도 아니고, 단위가 없는 겁니다. 3.142로 어떤 실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각도를 이 길이로, 호의 길이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호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도를 많이 쓰지만 은 어, 물론 카티아이스도 어떤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 이런 내장함수 안에다가 그렇죠? 어, 각도를 표현할 때도 단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라디안 단위를 쓸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 그래서 이제 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를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하면 라디안으로 변화이 되는 거고요. 어, 라디안 값을 도로 표현하는 방법은 라디안 곱하기 역수정.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하면 도, 도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90도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0 곱하기 180분의 파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도일 때는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겁니다. 180도일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0도 곱하기 1 8 0분의 파이니까 약분하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분의 파이니까 그냥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역거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파이 라디안일 때는 파이 파이 없어지니까 180도 도로 환산하면 180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충 계산해보면 자,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결국은 3.1415분의 180도니까 약 57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1도 같은 경우는 180도분의 파이 그서약 0.0175 라디안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는 것반지름이 1일 때 그리고 그 호의 길이도 1일 때이 각도 있죠 이 각도 세타 요 세타 값을 1라디안이라고 한다는 거 이걸 먼저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카티아에서 상과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죠. 일단, 사인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하죠 사인, 세타, 이렇게 각도. 그러면 각도, 사인 같은 경우에는 각도랑서 어차피 어, 뺑뺑이 돌더라도 반복이 되더라도 기본 주기가 얼마죠? 0도부터 360도까지입니다. 0도부터 360도. 여기 한 주기죠.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어, 요 사인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러면 0도, 90도, 180도, 그렇죠? 270도, 360도입니다. 그럼 0도일 때는 0, 0 값이죠. 사인 0도는 0입니다. 사인 90도는 1이 되는 거죠. 사인 180도는 0이 되는 거고요. 사인은, 사인 270도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사인 360도는 0이 되는 겁니다. 이게한 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인 값선, 최대 값선 1, 최소 값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현되죠, 파형이 그래서, 어, 마이너스 1, 똑같이 최대 값선 1이고, 최소 값선 마이너스 1인데, 코사인 0도 값이 얼마라는 얘기죠? 1입니다. 그리고 90도일 때는 0, 180도일 때는 마이너스 1, 170도일 때는 0, 다시 360도 되면 1이 되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는 겁니다. 탄젠트는 또 이렇게 그려지죠. 마이너스 90도부터 플러스 90도까지가, 그러니까 180도가 하나의 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쌓인 곡선이 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느냐? 이걸 봐야겠죠. 옆에 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죠. 자,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 사인, 코사인, 이두 가지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자, 원의 이미지 점, p 있죠? 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점의 좌표가 x, y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x 좌표 값, y 좌표 값을 각각 어떻게 구해느냐. 원점하고 쭉 연결되고, x 축하고 수직인 이 직각 생각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뭐 제가 여기서 뭐 사인 함수 정의 어떻게 만들어내고 코사인 함수 어떻게 뭐 정의가 되고 그런 걸 설명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수학 자리 다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쓰면 되겠죠. 자, 여기 세타 이런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함수는 어떻게 구현되죠? 이렇게 구현되는 거죠. 결국은 r 분의 높이 값이 y 값이니까 r 분의 y가 되는 겁니다. r 분의 y. 코사인 값은 이렇게 구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R분의 요 값, X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R분의 X. 탄젠트는 어떻게 되죠? X분의 Y. 이거 구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X좌표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구현해내면 되죠. 그러니까 r을 좌항에 곱해버리면 이렇게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트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Y값은 어떻게 하면 되죠? R을 이쪽로 곱하면 되겠죠 R 곱하기 sin 센터 하면 Y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XY 평면에다가 지금 이 원을 그릴 거니까 Z 값은 0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사인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뭐뭐 그렇죠? 여러가지 공식들이 나오죠 고등학교 그렇죠?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요두 개의 공식을 머릿속에 꼭 생각을 하시고 구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통은 그렇죠? 이런 거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카티아 같은 경우는 x 이렇게 보자 음, x는 안지라움 r 곱하기 코사인 여기다가 360뭐 90도다 그러면 90 이렇게 그냥 90만 쓰시면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90 degree 단위를 곱 붙이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라디안 단위로 표현하고 싶으면 90 곱하기 그게 어떻게 했었죠? 도를 라디안 단위로 표현하고 싶으면 180도분의 파이였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그렇죠? 어, 파이는, 카티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상수 값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 나누기 180. 하고, 라디안 값이라고 표현해줘야 되니까, 단위를 표현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라디안. 그냥 라디안 쓰면 안 되겠죠. 1 라디안. 이렇게 하면 라디안으로 변환돼가지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냥 각도로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그냥 뭐하면 된다고요 90도 동그라미 쓸수 없으니까 단위, 디그리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라디안 하고 싶으면 이도 단위를 어떻게 해요 나누기 180에서 라디안 값으로 바꾸고 이게 라디안 단위를 붙여야 되니까 꼭 1, RAD, 라디안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90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90도면 약분하면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 180도가 되면 파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자그 원리를 꼭 기억을 하시고 어, 실습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지는 걸 한번 볼까요 어, 자트리고노메드리칼저풍이에고합니다상각함수들 영어 발음이 영 안좋습니다 <웃음> 자 기본적으로요 다해버리고요 요렇게 요 간격이 얼마냐면 1입니다 요 1이고 요게 1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런 상가함수의 격자를 만들겠습니다 자, 요거 사인 곡선을 좀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격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사인함수도 구현해 보고요 이런식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요 한칸이 얼마라는 얘기죠 90도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인함수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까지 쭉 한번, 같이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자, 일단 기본적인 격자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음, 남의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일 유하구요. 파트로 들어오죠. 어, 이름 안 바꿨나요? 자, 이름은 테스트로 해놓겠습니다. 테스트, 트리, 하죠. 자, 요러 뭐, 강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관련 파일들은 제가 카페라든지 블로그에다 올려놓겠습니다. 혹시나 뭐, 주소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적어드리죠. 다음 카페 있죠? 카페 같은 경우는 카페. 다음.net의 신중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있죠? 블로그 같은 경우는 blog.naver.com에 gypsum 입니다 두 군데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얼마죠? 네 예, 5월 30일 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 하루 이틀 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센터 포인트를 하나 만들죠 뭐 석관이니까 원점을 표현할 센터 포인트 포인트 0로로 지점에다가 하나 만들고요. 자, 모양하고 색깔을 보기 좋게 바꾸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f 펙스 함수는 반드시 xy 평면에 그려진다 고 그랬죠. 그리고 z 축은 높이를 제어한다 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xy 평면을 보죠 z 축을 한번 클릭해 주시죠. 이거에서 그렇 이거 좀 돌려야겠죠. 누런색이 돌리기보다는 될수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에디트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0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돌릴 때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추기 힘들죠 자, 다시 한번 Z축 호에서 요 XY평면입니다 이거 요 부분이 요 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에디트 X축 Y축 Z축이에요 UVW 다른 말로 XYZ입니다 여기 90으로 한 다음에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x축이 오른쪽으로 향하게끔 y축이 위로 향하게끔 우리 흔히 이제 고등학교때 배웠던 직교 좌표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 부분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따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x축 y축 자 클로즈 하고요 지금 요 보, 어, 바라보는 방향을 저장을 해 놓죠 어, 저번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이해 될 겁니다 아이소 매트릭 뷰 있죠 펼친 다음에 요거 누르시고 새로운 뷰를 하나 추가하고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XY 디렉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하고요. 일단 요 창은 켜놓고 작업을 하죠. 자, 일단 예, 격자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Reference, Reference, 예, 뭐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리드라고 할까요? 네, Property에서 이름 바꾸면 되죠. 그리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파형을 하나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파형의 개수를 제어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fx 누르고요. 파형이 뭐 2분의 1 파형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단위를 뭐 그냥 정수 값으로 하겠습니다. 인테즈로 하죠. 리얼로 할까요? 리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수를 해야 돼요 자, 누르시고 여기다가 카운터 이렇게 주시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뭐한 3정도로 할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수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한번 격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스케치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라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죠 자 포인트 디렉션으로 하죠 여기서는 create point, 00 지점,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rection, 어, 이 평면을 잡죠. 여기, 이 평면 있죠. 이 평면. 잡으면 위아래 방향이 되겠죠. 어, 대칭 구조로 하고요. 1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인하고 코사인의 기본적인 최대값, 최소값선. 물론 진포를 더 키울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최대값선 1과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것 뿐입니다. 자, 오케이. 하나 만들어졌죠? 어, 너무 작아요. 그쵸? 자 요정도로 해놓고 또요 뷰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모디파이 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했다가도 요거 누르면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수정이 되겠죠? 자그 다음 요걸 어떻게 하면 되죠? 쭉 이쪽으로 패턴을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패턴 해보죠. 누르고요. 패턴할 대상은 요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어느 쪽 방향 이쪽 방향이죠 결국은 x축 방향이 되겠죠 x축 방향 마우스 오른쪽 x축 방향 자 개수는 몇 개로 할까요 저는 카티아에서의 기본적인 패턴은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수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하우 연동이 되게끔 자,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하셔도 되구요 이렇게 하죠 어... 일단, 예, 카운트 있죠? 카운트 곱하기 4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4로 해보죠. 그럼 몇개만들어죠 13개 하면 4, 3, 12. 12개 만들어진 거죠. 4, 3, 12. 자, 근데 OK 누르겠습니다. 일단 OK 해보죠. 근데 단위가 안 맞다는 얘기죠. 왜, 왜 단위가 안 맞다는 얘기죠? 이게 예,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 개수죠, 참. 개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12. 그럼 캔슬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 죄송합니다 자 패턴이죠 예 찍고요 그 다음 대상원방향원 x축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죠 그 다음에 카운트 곱하기 4 하겠습니다 자 OK 눌러드리면 뭔가 아, 이거는 이제 동기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에러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 뭐이 뭐이 값이 카운트 값이 바뀌면 수식도 같이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상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스 누르죠 12개 자, 간격 얼마 되죠? 1이 되어야겠죠? 1mm씩. 됐죠? 자, 그러면, 사인 곡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렇게 와서, 여기까지 한 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가서, 여기까지 한 축이에요. 또 여기까지 와서, 어? 하나가 모자르죠? <웃음> 그렇죠? 그래서, 왜냐? 카티아에서는 패턴을 진행하며 여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만들어진 건 11개입니다. 우리 12개가 필요한데. 그래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끝에다가 플러스 1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좀 연산의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쳐셔도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뭐 곱하기가 우선이니까 괄호 안쳐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격자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번엔 이쪽 방향으로 보죠 자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방식으로 하죠 아니면 포인트 디렉션을 할까요 이게 조금 음.. 그냥 포인트 포인트를 하죠 포인트 포인트 좋습니다 자 첫번째 포인트는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요점이 되겠죠 끝나는 포인트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 점을 잡으면 될까요 안됩니다 일단 해볼까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카운트를 2로 해보죠 2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라져버리죠 왜 참조하고 있던 포인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3으로 해놓고요 그렇죠 어, 라인 요, 두 번째 포인트 있죠? 이것도뭐 해야 됩니까? Create point. 에서, 요쪽 방향, x 축 방향이죠? 그니까 러 x 축여기에다가 수식을 거는 겁니다. 그렇죠? Y 값은 얼마입니까? 이쪽이 0이니까 위로 1만큼 올라가면 되겠죠? Y 값은 1로 주면 되는 거고, X 값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포뮬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카운트, 곱하기, 4죠? 4, 32. 자, 그런 다음에, 바로 할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얘는 실수죠. 단위가 없죠. 얘도 4도 단위가 없죠. 그러니까 얘끼리 단위가 돼야 되니까 곱하기 1mm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3mm가 되고 예, 12mm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1mm, 2mm, 3mm, 4 m m 5mm, 6, 7, 8, 9, 10, 11, 12 여기다 어, 아까 하시듯이 더하기1 하시면 안 돼요. 얘는 곱하기 1mm 자, 오케이 하면 오케이. 오케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거 변화시켜볼까요? 2로 하면 2가 될 거고, 그렇죠 3으로 하면 3이 되고, 에라 없이 잘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밑으로 간단히 패턴하죠? 얘 잡고요. 방향. 위아래 방향이니까 결국은 Y축이죠. Y축 방향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몇 개죠? 얘는 뭐, 그렇죠 두 개만, 네, 세 개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반의 일로 하죠. 그럼 굳이 수식 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격자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다 잡고요. 제일 가는 선으로 점선으로 바꾸고 선의 종류, 색깔도 약간 흐린 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모디파이 해주죠. 기본적인 격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인함수, 코사인함수를 각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찍어 줄까요? 어, 그냥 하죠. 자. 이거 약간 비뚤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Z 하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에디트에서 다시 90도로 해서 돌리고 요거를 모디파 i 누르면 요게 저장이 되겠죠 그럼 먼저 sin함수부터 한번 구현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cos함수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insert sin function 먼저 도로 구현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죠 도로요 일단 fx입니다 f(x). 자,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요 공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x죠 X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코사인 함수에서 유도되는 거죠. 세타 값이. 그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R분의 X니까, 결국은 X랑 우선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도해 내시면 되는데, 자, 한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할걸 그랬습니다. 갑자기 삼각함수를 이런 취업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니까. 말이 좀버벅되는데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요. x 잡히죠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자. 똑같습니다. 자, 랭스 그 다음에 리얼 하시고요. 요거는 x. 요거는 t로 하겠습니다. t요. 자, 여기다가 아까 전에 어떻게 했죠? x는 r 곱하기 코사인 각도였죠?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자, 요 공식대로 한번 여러분 유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X. 그걸 클리어하면 되겠죠. Non. r이 얼마입니까? 지금 r이 r이 지금 1이죠. 단위 단위 원입니다. 단위 원 반지름 1. 그렇죠? 나중에는 이 반지름을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어, 반지름이 1인 단위 원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은 뭐 1을 곱하기 이렇게 해볼 필요도 없죠. 어,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를 쓰죠. 코사인. 자, 아 근데 이게 어 아니죠 아니죠 지금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x는 지금 단위에서는 원을 그릴 때는 쓰는 거고 s 인함수를 그리는 거잖아요 s 인함수 같은 경우에는 캔슬하고요 s 인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쭉 변화되고 y값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x 값하고 y 값을 둘다 변화시키는 경우에는 원 이런 원을 그릴 때 쓰는 거고 우리는 지금 사인 파형만 그릴 거니까 x 값선 그렇죠? 이 각도 단위자 이렇게 0더90더 100% 이런 식으로 쭉 변화되는 거고 그렇죠? y 값이 변화되는 겁니다 y 값이 다시 한번 들어가죠 누르시고요 똑같이 랭스 리얼 자, 랭스는 x, 요거는 t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x는, 그렇죠? 기본이 어디부터 하는 거죠? 요만큼 오는 거죠? 기본이, 요렇게 오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x랑선, 네, t 있죠? t 곱하기, 뭐 하면 되죠? t 곱하기. 3이면 되겠죠. 3이, 3이. 왜 여기가 지금 기본적으로 t 값이랑서 0부터 1까지 변화되는 값이라고 그랬습니다리 열로 해놓으면 결국은 0부터 4, 결국은 0부터 0, 1, 2, 3, 4 여기까지 한 주기가 된다니까. 사인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예요. 한 주기.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처럼 카운터 3이다 그러면 사인이 세번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세번 그려져야 되는데 세번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겠죠. 딱 여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카운터 함수하고 연동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t 는뭐 어차피 0 부터 1 까지 변하니까요4 부분 있죠 요 부분을 가로 여시고요 카운터 곱하기 4 하면 4개가 요 4칸이 요 4칸 있죠 사인 한 주기 요기 4칸이 3번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위는 1mm 길이 단위로 변환시키자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y 값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s i n 함수를 쓰는 거죠. 똑같이, 네, length 하고요. 그 다음에, real. 그렇죠? 요거는 y. 요거는 t.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결국 y 값은 s i 함수죠. s 네, i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 각도가 0도부터 360도까지 변화되는 게한 축이죠. 그러니까 t 곱하기 360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d 리꼭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인도 어떻습니까? 그냥 y 값이란 것도 결국은 이렇게 커지면서 요 높이 값이잖아요. 높이 값도 결국은 단위, 길이 단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곱 1mm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딱한주기만 만들어지겠죠. 한주기만 그러니까 카운터와 연동이 되기 위해서 사인을 이 사인 안쪽에다가 카운트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번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t 는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0부터 360도까지 가될 거고 3을 곱하니까 결국 0부터 360도 곱하기 3 그래서 뭐, 뭐 몇터까? 1 0 8 0인가요 그때까지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주기가 만들어지는거죠 이게 만약 4가 되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결국은 360도 곱하기 4해서네 주기가 만들어지는거죠 자 그런 식이 돼야 되겠어요 자 오케이 z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선언을 해줘야겠죠 랭스랑 리얼 하시고요 얘는 z 얘는 t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z는 t 곱하기 0미리로 하겠습니다. XY평면에만 그려지는 거니까 Z축 방향으로는 결국은 나올 필요가 없죠. 자, 오케이. 하면 이렇게 사인파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하죠. 만약에 이걸 1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한 주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1로 하면 그렇죠. 3으로 하면 3개. 5로 해볼까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XY평면에 만들어진 거죠. 이걸 만약 돌돌 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 따라서 돌돌 말, 말, 말아버리면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러분이 어 이런거 있죠? 자, 어디있나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죠. 거 결국은 이원 따라서 이 사인 파형을 마른거죠. 그게 와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인함수를 구현해봤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좀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각도 단위를 했는데 그러면 라디언 단위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더블클릭하겠습니다. 고 요거는 이 각도니까요 그대로 복사해 쓰겠습니다 주소를 좀 달아 놓을까요 플러시 별 각도 단위 자, 디그리로 하죠 디그리 단위 이렇게 했을때는 요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컨트롤 V 하시고요 그러면 어도 단위로 저, 저, 저, 저 라디안 단위로 했을때는 x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x값은 그대로예요 어차피 0부터 그렇죠? 여기까지 요 길이에 변화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 5m다 그러면 4520mm.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라는 얘기죠? 20mm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변함이 없고 결국은 y 값이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도 홈슬러시 비열 하시고요 디그리 단위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아이게 아니죠? 자, 요 부분을 그대로 복사했죠 Ctrl+C, Ctrl+V 하신 다음에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그렇죠? 그럼 여기지 여기서부터 별을 쳐볼까요? 가로 쳐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는얘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0도부터 360도의 어떤 각도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죠. t가 0부터 1까지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각도라 생각했을 때, 이거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180도분의 파이지 않습니까? 곱하기, 가로 열까요? 상수 값입니다. 파이. 파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3.1415가 되는 거에요. 나누기 180.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각도 값을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라디안이 되고, 곱하기 1 라디안 해서 단위 라디안으로 지정을 해줘야겠죠. 각도가 편한데 왜 이렇게 라디안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앞에서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은 180도의 이였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그 t 곱하기 360도지 않습니까 그거를 180도의 이로 하고 이 전체를 라디안 단어로 맞춰줘야 되니까 1라디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자 가로를 적절하게 쳐서 가지고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하죠. 단위가 쓰로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들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어디가 단위가 안 맞을까요? 음, 아 여기 안에는 이 디그리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 그냥 각도만 했을 때는 그래 디그리를 써야 되는데 여기인 경우에는 그렇죠? 각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한산에 의해서 라디안 값으로 바뀔 거니까요. 자, 오케이. 했습니다 z 값은 어떻습니까? 이게 변화 있나요? 변화 없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하면, 똑같이 라디안으로도 똑같은 함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2로 해볼까요? 이렇게. 3. 잘 되죠? 4. 사인 함수만 잘 만들 줄 알면,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는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봤고요. 만약에, 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아 이게 왜 진폭, 뭐라 고해야 되나 이거? 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냐? 난 이걸 더 높이 높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미, 네, 새로운 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f x 누르고요. 어, 이번에는 리얼 타입로 했어요. 아, 리얼 타입으로 하기보다는 지우고요. 어, 차피 반지름이랑 선 길이 값이지 않습니까? 1 m m 그러니까 랭스 단위로 하겠습니다. 랭스 단위로 해서 Radius로 하죠 기본 1mm를 해놓겠습니다 자 오케이 OK 누르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와서 어요 1mm가 뭐라는 얘기죠 결국은 어 X값은 어차피 변화가 없겠죠 X값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Y값이 문제죠 이 사인 파형은 결국 Y에서 만들어지니까 Y 있죠 여기 들어와서 여기가 지금 어디에다가 써주면 될까요? 요거죠 요거 여기다가 1mm 대신에 요라디에스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y-none, 뭐, sine, set라고 뭐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각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진포를 키우고 싶으면 앞에다 모아주는거고 뭐 파스피를 키우고 싶으면 오 곱하기 하는거죠 그럼 5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레디어스 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에 있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오케이 눌러보죠. 그럼 얘를 1로 해보죠. 1로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두개 커지는 거죠. 3으로 하면 커지는 거죠. 그렇죠 1로 하면 이렇게 될 거고 0.5로 하면 절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어해 내시면 되겠어요. 자, 1로 해놓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인 함수 파형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물론 좀더 이제 여러분이 어 요거를 그쵸? 0도부터 360도가 아니라 0도부터 1 8 0 사이에 이렇게 한 주기가 만들어지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죠 요거 안에 들어있는 요값 있잖아요 요 값을 사실은 나누기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누기 이하기보다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 변수 값에 따라서 이게 제어되게끔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일단 기본적인 사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보자. 좀 빠르게 가볼까요? 이제는 자, 인 e 턴트 네. 코사인 펑 o 션 하고요. 사인 함수는 잠시 감춰놓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 은 드렸으니까요. 지금 이제 쭉쭉 만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랭스 단위로, 그 다음에 리얼 단위로 하나 만들고요 x, 요거는 t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x 값은 결국은 카운트죠. t 할까요? t 곱하기 카운트 곱하기 얼마죠? 예, 4죠. 자, 그 다음에 단위로 1mm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게 4니까 4, 4, 16. 티너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6까지. 결국 0부터 16mm까지.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현재 0부터 16mm가 되는 겁니다. 쭉. 실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요 포인트 찍고시고, 요 포인트 찍어 보십시오. 현재 16mm죠? 예. 자, 그 다음에 y축 값선,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 요 y축 값 있죠? 똑같이 사인입니다, 그렇 똑같이 사인 함수를 쓰는 거예요. 원을 그리는 상황이 아니니까 y 값은 똑같은 사인이에요. 자, 랭스 단위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얼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자, 아, 저 죄송합니다. 이제 코사인 함수를 하는 거니까 코사인 함수를 해야겠죠. 자, y 얘는 t로 하겠습니다. 코사인 함수를 구현하는 거죠. 자, y 값선 코사인 함수를 쓰는 거예요 코사인 앞에 주기 count 찍으시고요. 곱하기 t 곱하기 360도 이걸 만약에 그냥 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 그냥 t 그리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1mm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걸 라디안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좀 복잡해지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경우는 굳이 안에다가 뭐 괄호 여러가지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 곱하기 다 곱하기니까요. 일단 이렇게 도 단위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Z값은 높이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리얼 요거는 Z, 얘는 T로 하고요. 자 Z는 그냥 T 곱하기 0 엄밀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코사인 파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3으로 해볼까요? 요렇게 코사인 0도 같은 경우는 1이 되는 거죠. 1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는 겁니다. 180도 그 다음에 얼마죠? 음, 아니 아니 360도 그 다음에 720도 그 다음에 이게 얼마일까요? 360도 1 8 0 0인가요 1080도인가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인, 코사인 파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분에는 라디안 단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레이디아스 아우디 연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X 값은 어떻습니까? 거의 변동이 없죠. 그렇죠? Y 값만 이게 변동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어, 각도 단위 어, 디그리 단위라고 생각해 보죠. 그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쓰겠습니다.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그니까, 러 어, 여기부터, 여기, 디그리는 빼기 주제. 여기까지가 0도부터 360도까지 각도가 변화되는 영역이죠. 곱하기, 라디안을 바꾸기 위해서, 파이, 나누기, 180도 해주고, 단위 라디안 되어야 되니까, rad, 1rad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어, 여기 유닛 있죠. 유닛에 보시면 미리 이렇게 정의어 있어요. 라디안, 디그리 이런 단위를 쓰는 거지 제가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1 m m 대신에 이거 레이디어스를 찍어주면 되겠죠. 보통 레이디어스 값이 앞에 오죠. 그럼 뒤에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어차피 2곱하기 3이나 3곱하기 2나 똑같은 겁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똑같은 게 만들어진 거죠. 변화가 없다보니까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요거를 2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커지는 거죠 0.5로 하면 줄어드는 게될 거고요 그쵸? 자 더블 클릭 예를 만약에 뭐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코사인 파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자 1로 해놓고요 3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코사인 파형까지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디그리 단위로도 구인할 수 있어야겠고 라디안 단위로도 구현하시면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탄젠트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도 단위로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인 n s e r t 탄젠트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hide, 하이드 hide. 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탄젠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지금 0도, 어, 0도 90도 180도죠 그러니까 90도 부터 마이너스 90도 부터 플러스 90도 까지 요렇게 구현되는게 이 탄젠트죠 180도 아니죠 요렇게 마이너스 90도 부터 90도 까지 또 90도 부터 270도 까지 요렇게 구현되는 거예요그 그렇죠? 근데 이게 탄젠트 90도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한히 위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무한선이에요. 무한히 이렇게 올라와 버리죠? 어, 구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트릭을 써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지형 같은 거를 계산해 내실 때는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또, 음영 설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몰딩 부품을 설계하기 위해서 탄젠트 공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이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요. 탄젠트 함수가 일반적인 뭐 함수식으로 구인, 탄젠트를 구인하기보다는 그렇죠? 탄젠트란 이 비율이죠. x, y. 그래서 어떤 그 그렇죠. 어, 몰딩에서 슬라이드 같은 경우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죠. 그런 부품들이 들어갈 때 다른 부품하고 그렇죠? 어, 서로 교차 가안 되든지 겹치지 않게끔 어떤 구멍을 뚫어줄 때 이런 탄젠트 공식을 여러분이 쓴다는 거. 자,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 t값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t 변수를 쓰고 있는데 t 변수 같은 경우는 에 항상 양수값만 있습니다. 이 부분만 구현해 보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죠. 90도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0부터 90도까지가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따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t값은 0부터 1까지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대역을 어, 변경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따로 구현하겠습니다 자 fx 누르시고요 일단 x x는 어떻습니까 x는 뭐 그렇죠 여기 한, 한 칸이 지금 90도 한 칸이 결국 1mm니까 간단하게 1mm만 변화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x 얘는 t로 하고요 X 값은 네. T 곱하기 1mm.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칸만 구현하는 거예요. 요한 칸에 요렇게 탄젠트 함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한 칸이 90도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Y가 중요하겠죠. Y. 자, 똑같이요 랭스, 그 다음에 리얼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y 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T로 하겠습니다. 도 단위로만 해보죠. 그러니까 Y랑 선 결국은 탄젠트 함수죠. 탄젠트, T, 곱하기. 이한 단위가 얼마라는 얘기죠? 여기 한 칸이 90도지 않습니까? 90 degree.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그 다음에 탄젠트랑 선 어차피 그렇죠? 실수 값으로 나오니까 이걸 길이 단위로 바꿔줘야 되니까 곱하기 1mm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OK 누르죠. 어? Z 값은 어떻죠?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랭스, 리얼. 변함이 없는데도 왜 선언을 하냐? 이게 선언이 안 되면, 이게 OK 사인이 안 뜹니다, 이게. Z, T, 하고요. Z 값선, T 곱하기, 더블 클릭, 0mm, 이렇게 하겠습니다. OK.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한히 커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거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약간 트릭을 쓴 겁니다. 여기 y 값 있죠? y 값에서 90도 있지 않습니까? 90도까지는 맞는데, t 값 있지 않습니까? 연못 1까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하신 다음에, t에서, 빼기, 딱 0.001 정도 빼줬습니다. 카티아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어떤 정밀도 따지죠? 그래서 0.001 이렇게 빼준 것 뿐입니다. 이게 약간, 무리수입니다, 이거. 트릭이에요 오케이 하면 이런식으로 사인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치형을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아, 치형이라 보다는 이게 아, 탄젠트가 이런식으로 구현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트릭을 쓴것 뿐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결국은 x값은 0부터 1mm까지 y값이 x값의 변화량에 따라서 y값이 탄젠트 함수로 해서 이렇게 각각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하죠 그럼 반대편도 이렇게 한번 구현해 볼까요? 한번더 해야겠죠? 에펙스 누르시고요. 자, 랭스 단위, 리얼 단위 하시고요. x t 하시고, 엑스는 t 곱하기 1 m m 한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요 방향이죠. 요쪽 방향으로 해서 요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 요 칸에다 구현할 거니까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 오케이 하죠. 자, 그 다음에 y입니다. 똑같이, 어, 랭스 타입, 그 다음에, 리얼 타입, y. t 하시고요. y는 t죠. 예. 자, 일단 마이너스 탄젠트 해주고요. t 대기 0.001 해주고 곱하기 90도죠? 90, 단위가 90도니까요. 9 90 0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단위가 바꿔줘야 하니까 곱하기1 m m 하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다음 z만 이제 선언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length real. length 단위는 그렇죠? z로 하시고요. 얘는 t. Z는 T 곱하기 0미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선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0.001 정도의 오차를 주다 보니까 이게 정확게 원점이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이런 아,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패턴을 해볼까요? 네, 두개 잡고요. 패턴 방향은 당연히 x축 방향이 되겠네요 x축 방향로 가능하죠 스페이싱 1로 하면 되겠습니다 1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뜨니까 2로 돼야겠네요 스페이싱은 2가 되겠습니다 2로 가야겠죠 자 카운트 개수죠 뭐, 카운트 예하고 연동을 해볼까요 f o 라 m u 예 찍겠습니다 ok s ok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렇죠? 자, 카운트를 1로 해 보겠습니다 1로 하면 이런 식으로 아, 패턴이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패턴 해놓고 왜1딱 주니까 패턴을 안 하겠다는 얘기냐 뭐 그런 얘기죠 사인, 코사인은 정상적으로 구현되고 있죠 그렇죠? 자, 얘를 1로 하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 한번 3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잘 되죠? 4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좌에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아, 기본적인 이런 호도법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어,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 또는 라디안을 도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상, 어, 탄젠트 함수를 카테아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원 같은 걸 그릴 때는 이 원을 그릴 때는 코사인, 사인, 둘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뭐 헬릭스라는지 스파일 같은 거 그릴 때는, 그렇죠? 탄젠트, z 값도 여러분이 이제, 탄젠트는 아니고요. z 값도 이제, 이런 변화를 줘야 됩니다. 수식에. 자, 그런 얘기였고,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그쵸? 어떻게 보면 요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인 뭐, 요 파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약간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적으로 y 값이죠. y 값을 사인함수를 쓴 거고, 이는 y 값을 코사인함수를 쓴 거고, 이는 y 값을 탄젠트함수를 쓴 겁니다. 그렇죠? 뒤에 있는 설명하고 좀 충복돼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